F.T. 아일랜드 최민환과 라붐 출신 유리가 결혼한다. 이에 더해 유리의 임신 소식까지 전해지며 겹경사를 맞았다. 4일일간 스포츠는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최민환과 유리가 지난해 말부터 결혼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 사이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결혼을 알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4일 최민환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알렸다. FT 아일랜드 멤버들은 직접 곡을 만들어 축가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맨 처음 두 사람의 열애는 페이스북을 통해 밝혀졌다. 지난 9월 1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의 생리별 10분 전 보내기 싫다고 꼼지락꼼지락 눈물 날뻔 했다고 유유 그래도 사진으로나마 보니까 갑자기 숨통이 트이는 구만디 마이너스 9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해당 게시물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은 사진 속 남성을 FT 아일랜드 최민환이라고 추정했다. 결국 당시 FNC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환, 유리가 가요계 선후배로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열애를 인정했다. 최민환은 2007년 데뷔한 FT 아일랜드 드러머로 최근 치킨 감별사 비공식 자격증을 따며 화제를 모았다. 유리는 2014년 라붐으로 데뷔해 팀 막내이자 렛담당으로 활약했으며 최근 팀을 탈퇴했다.